항상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때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검은의거리에 두산이브제니스 78평 24억 5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예전에도 1 0억원의 거래를 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억원의 거래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을 돌아보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것이 예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좀 많이 난다 더욱더 미분양 할인이 많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관계자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할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2008년대에 대구에 입주물량이 3 2 0 0 0 가구, 지금은 7만 가구가 넘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할인을 했습니다. 많게는 30% 적게는 10%에서 계속해서 할인 분양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는 두산이브드도 있었고 동일하이비도 있었고 현금동 SK뷰 도 있었고 매한 수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인 분양을 하게 된 이유가 계약 해지분이 많았죠. 계약 해지분이 많았고 가격도 높았으며 입주 물량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아파트 가격은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분양가도 높은 상태며 입주 물량은 무려 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입주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만큼 할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관계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세월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리고 할인 분양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개인 돈이 별로 없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실제 뭐 2억 5천에 팔았지만 은 3억 천으로 분양가대로 팔았다고 해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 관계자와 짜고 치는 고수 더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구속이 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일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할인 분양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중공 후에 3년, 4년이 지나서 할인 분양을 했는 상황이며 아파트 시행사, 시공사가 도나, 도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할인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예전에 정권에서 대부분 하나도 맞춰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은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만큼 발로 또 뛰어다녀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러한 할인 분양이 있을지 없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모든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된다. 물론 예전에 사업하던 아파트가 22억, 25억, 24억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은 다시 이러한 사태가,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축에서 할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축에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떨어진 사례들은 기존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구축 아파트들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마찬가지 신축분양 아파트도 계속해서 계약 해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또 해줄 겁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든 건설사가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건설사의 손을 일부 들어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니까 사라고 부추겼죠 근데 그때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은 다 떼돈 벌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을 하라는 식의 어떤 정부 발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게 문제고 금리가 너무 높은 게 문제고 예전하고 틀리게 너무 많은 투기 세력들이 아파트에 몰렸다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아파트를 돈을 벌려면 또 아파트를 잘 골라야 돼요. 같은 두산이부에 50평 같은 경우도 실제 4억에 구입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은 평균적으로 5억 6억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고가는 17억 5천 78평은 24억 5천. 가격 차이가, 갭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74평, 78평 같은 경우는 실제 4억에서 많이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시 넓은 평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견해의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무조건 맞다고 얘기 드리지는 않죠. 저는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데 뭐 소위 말해서 아파트 로또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이상 아파트 로또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지고 아파트 급락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미분양 할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로또를 기대하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예전처럼 이렇게 로또처럼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이런 로또를 기대하면서 대형 평수를 사는 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가장 무난하게 84타입, 기본적으로 33-4평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다가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고 뭐 다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아니면 평생 그냥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한번 오르면 갈아타기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로또를 꿈꾸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구별로 아파트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렸지만 은 평수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아파트가 무조건 가격 상승이 높았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보시는 태왕아나스 같은 경우도 실제 75평은 33억 5천에 작년에 거래가 됐죠. 올해는 거래가 된게 없습니다. 하지만 87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3억에서 21억 저작년에 뭐 거래가 아니지 2 0 1 8년에 거래가 되고 나서는 큰 거래가 없죠. 16년, 15년. 뭐 실제 평수가 무조건 크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무조건 상승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높다. 그리고 뭐 어떤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은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21년, 20년 도에 거래하고 나서 지금은 아예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트 구입에 있어서 투자를 생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시기이다. 지금 36평을 보게 되면 은 예전에 얼마 있느냐? 3억 9천이었습니다. 사실 4억 정도라고 보면 2012년도에 3억 9천에 거래가 되었지만 현재 20년 12억 6천까지 거래가 되고 나서는 현재 거래 자체가 또 없죠. 이때 아파트를 팔았던 분들은 다 수혜자입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4배 뛰었죠. 4배. 3배에서 4배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 것만 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지금 입장에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라면 가장 저렴할 수 있는 귀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체가 좋은 거죠. 굳이 뭐 수성구다, 만촌동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투자나 투기하는 분들은 그게 직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정도 지식이 없으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자 한다는 건꼭 손해를 볼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택과 브랜드 선택을 잘 했던 분들은 사실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V 같은 경우는 실제 2010년도에 7억 9천 8억 주고 구입을 했지만 은 실제 최고가를 찍은 것은 15억 16억 18억 정도죠. 근데 두산이브 같은 경우는 4억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 24억의 거래가 됐는 자료들이 나오고 갭 차이가 어마어마히 많은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은 지금 입장에서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해서 무조건 수송구를 찾는다. 뭐 비싼 수송구 아파트를 구입한다. 그 자체는 조금 무리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아파트 브랜드, 일군업체냐. 뭐 이런 차이도 있고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런 차이 도있습니다 단지 같은 수성구에서도 범어내거리에 있고 황금동에 있고 이런 차인데도 4억 주고 구입했는 아파트가 24억까지 거래가 되고 7억 주고 6억 주고 거래 했는 아파트가 16억 15억 정도 되고 갭 차이는 확연히 많이 나타나 보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예전을 생각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금매물로 나오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 얘기가 대부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제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예전을 생각하고 아파트 구입을 하려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전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드립니다.